섬로는 통째로 날리지 말아야겠죠 통째로 다 날려보면 아예 없으니까 이렇게 하나라도 두고 여러분들 사다리 위에서 전정하실 때요 가위를 이렇게 잡아야 돼 이렇게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잘라야 끌통이 안 생겨요 멀리 있는 가지로 이렇게 잡고 잘라야 힘안 들이고 땡기면서 잘라 근데 이게 올케예요 꼬꾸로만요 아... 자 보시면 이렇게 자르면 금방 잘라야죠 나즈베 원엽이내년이면 100년이 된다고 합니다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고 있는데 자 오늘은 이 현장에서 겨울 교육을 한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교육을 하는지 오늘 함께 해보시죠. 저희들이 지금 교육을 이렇게 지금 계속 코로나로 인하여 교육을 지금 좀 차이피를 좀 밀어달라. 정부나 지금 지자체에서도 많이 이렇게 문의가 들어옵니다. 그러나 또조아원들한테 지금 6개월이 지났어도 뵙지 못하고 빨리 사제를 들려야었다는그 강박된 마음 때문에 이렇게 빨리 교육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전쟁을 할때 과수는 낙엽과수는 속금전쟁이 원칙이에요. 속금전쟁. 가지가 두개 있으면 두개 나란히 있으면 하나, 하나는 하나 전체를 변하고 하나는 다 놔둔 것이 속금전쟁이에요. 절단전쟁은 뭐냐면 옛날에 장신난 전쟁이었기. 두개 가지 중에서 다 놔두고 둘다 중간에서 자는 것을 절단전쟁이라고 해요. 절단전쟁. 꽃눈만 생기는 나무는 절단전쟁을 해야 돼요. 그런 나무는 첫봉 전쟁해갖고는 세력이 계속 약해져. 남은세력 맞게 전쟁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것을 머릿속에 항상 갖고 있어야 돼. 그 가지가 많이 나옴 나옴은 좀 전쟁한지 아닌지 모르겠고 나도 그래요. 그래야 세력이 안정돼. 대신 꼰대이 많이 나옴 나옴을 뚝뚝뚝 잘라버려야거요 그래야 새 가지가 나오고 새 뿌리가 나온 거예 여기가 지금 측지가잘 펴지는데 문제점이 뭐냐면 측지 굵기가 너무 굵어요. 굵기가 너무 굵어. 이 주지 굵기에 3분지 1이 넘어가면 눈 감고 잘라야겠어요. 주지 굵기에 절반이 넘었어요. 그러면 이것저것 따지면 안 돼. 무조건 썰어야 돼. 그래야 이거 주지는요. 이 전체 척지가 보통 보니까 한쪽에 7개, 10개 그래요. 그러면 다음은 30개, 40개 돼요. 그죠? 그 주지를 보기사는거이 주지입니다. 주지를 끝까지 굳게 안가늘어지게 가늘어져 보면 아무리 좋은 측지 있을 이거 있으면 뭐예요? 이 측지를 먹여 살리는 이 주지가 가늘어져고 있으면 가지가 하얘져요 측지가 윤기가 처음에 반질반질하다가 이렇게 약해지면 가지가 하얘져 나중에는 오독오독 좁히 증상이에 껍질이 홀라당벗겨져요 여기 있어도 묵 키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지를 항상 굳게 요 지금 가지 끝에 보시면 여기 서 있죠? 여기는 지금 주지 끝에가 다서 있어요. 지금 수분수를 접을 붙여놨는데, 수분수를 뭐 이렇게 어떤 과정 가서 보면 수분수가 여 가운데가 있어요. 에이? 가운데에서 저 위에 안타나처럼 서 있어. 요 바람이 막 살랑살랑 해갖고, 꽃가루가 다날라가고수정되버라고돼가안 돼요. 폐연구소에서 안안 실험을 해봤어요. 실험을. 수분수가 저 위에까지 이렇게 있어. 수정이 된가 안 된가, 이변화에다가 모기장을 잡으세요. 곤충이 못 들어오게. 한 개도 안열어요 변화물은 통미화는 안, 안 돼. 충미화에요. 벌이 됐든, 나비가 됐든, 하다못해 똥파리가 됐든, 변화물 이가 됐든, 무시이 묻혀져야 수정이 돼. 요 그러니까 위에 그렇게 추앙배 같은 거 이렇게 소설해놓으면은 작년에 난이 났어요. 응애를 못 잡아. 약이 올라가야죠, 말이지. 저 위까지. 촛대로 있어, 촛대로. 응애나이 와불잖아요. 못 잡아요. 그리고 그늘지고. 그렇기 때문에 수분수로 보통은 요즘에는 이렇게 에, 측지로 하나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가지 끝에 가신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가지 끝에가 항상 서있어요. 주지뿐만이 아니에요. 가서 보니까 이 측지 있죠? 측지 끝에도 항상 서있어. 자, 보시면 이 배는 신고는 꽃이 딱 피잖아요. 꽃이 피거나 열매 열리면 반드시 꽃눈이 두 개씩 생겨요. 두 개씩. 한쪽에 두 개씩 생겨가지고 계속 두 개씩 생겨요. 근데 원앙은 하나 생기거나 없애버요 그러니까 딱 봐보니까 이쪽은 신고나무고 이쪽은 원앙나무인데 보니까 여기는 측지 간격이 이렇게 40cm, 50cm 간격으로 널찍을 하죠. 근데 여기는 뭐예요? 무책지가 많잖아요, 이렇게. <웃음> 왜 그럴까? 신고는 한번 만들어 놓으면 계속 꽃눈이 생기니까 계속 쓸 수가 있지만, 이 원앙은 한 2, 3년, 2, 3년 쓰면 꽃눈이 없어져 버려요. 바꿔줘야 되니까 잎이 가지를 많이 빼놓은 거예요. 신고는 이렇게 한번 만들어 놓으면 안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가지 끝에, 가지 끝에, 여기 보시면 수이 나왔죠? 끝에 지 끝에서 매년 두자 이상 두자 이상 가지가 나오면 여 안에 있는 배는 여 안에 있는 배는 지배인 철이 안해도 일따위가 된다겠어요. 근데 가지 끝에가 안나오을 자리 안 나옵을 안나오면여 안 안에 있는 배들은 지배인 철이 하지 않는 한 절대 일따위가 안 돼요. 가지 끝에는 항상 두자 이상의 가지가 나오게끔 이게 그러니까 작년에 이 가지 끝을 여기서 여기서 잘랐죠. 잘못 잘랐다는 얘기예요. 더 안에서 잘랐어요. 길게 둬봐야 못 키운다는 얘기예요. 가지가 이런 식으로 가지 끝에가 순이 안 나오. 고 몸에 잘 것도 없네. 해가지고 또 끝에만 자르고 놔두면 이제 가지 색깔이 이제 하얘져. 요 세력이 완전히 떨어져. 요 그래서 나무 세력에 맞게끔 변정을 좀 하셔. 여기 보시면 끝에가 지금 이렇게 서 있죠. 끝에가 이렇게 서 있기 때문에 어디를 잘랐으면 서겠어요 주지 끝에 지금 가늘, 가지가 아, 책지가 가늘어졌어요 여 책지 하나 둘세개 이렇게 있지만 이 주지가 지금 키울 수 있는 능력이 안돼 그죠? 2년생이라고 여기가 2년생 여기가 3년생이죠? 4년생 여기가 5년생 이렇게 이제 연수를 쉽니다 여기가 5년생이 됐어요 그러면 이 가지 끝에를 자를 때 똑같은 가죽에 이렇게 나란히 있으면 어떤 거 남겨야 될까요? 긴거 잡고 있 잘랐어요. 가지끝을 어, 어디 자를지를 모르겠다. 그럼 꼬불려가라겠죠? 꼬불려가지고 네, 정점을 잘라라. 끝을를 잘라. 맞아요, 들려요 측지 전쟁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배를 달라갈 때 이렇게, 이렇게 전쟁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배달 닳으면 돼안 돼요? 가지 끝에는 절대 배가 달리면 안돼 네. 여기 이 여기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여기가 있는 배 이쪽에 150개 200개 달리죠 안쪽에 150개 200개 될거 아니에요 이걸 책임지고 있는 가지가 이가지 그래서 가지 끝에를 제정할 때는 강하게 여기서 1m 이상가지쭉 뻗을 수 있게끔 요 밑에 눈을 놔두고 나중에 나면 자르면 가지가 나중에 이렇게 처질 것이고 그죠? 렇 안에 눈을 놔두고 오면 안으로 구워볼 것이고 그 가지 끝에 전쟁할 때에는 염눈이 제일 좋습니다, 염눈. 옆눈. 어디가 염눈이 있어요? 여기를 잘라요? 여기를 잘라요. 이렇게 염눈을 놔두고 자르는데 여기는 그래도 다 염눈이 있으니까 좋아. 근데 다른 데 보면 이렇게 이가지로 보면 여기가 왔죠, 이렇게. 아, 강하게 염눈을 놓고 잘라야겠지? 염눈을 놓고 강하게 잘랐어요. 아니, 염눈을 놓고 잘라야는데다 꽃눈이죠. 꽃눈이죠. 꽃이 피어볼 거 아니야. 그러니까, 꽃이 피면은 나중에 또 배가 달려볼 수가 있어요. 배, 이 배는 4월 10일 날 배꽃이 피해가지고 5월 10일 한달 후까지 나온 가지는, 어때요? 그 다음 주에 배가 열 수가 있어요. 신고는. 5월 10일까지 가지가 나와가지고 두달 후에 가지가 멈추죠. 7월 10일 안에. 빨리 나온 가지들은 배가 열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사람들이 어 꽃눈 을을 때, 날때, 입눈 을날때 꽃눈 밖에 없습니다. 눈대울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등글해. 아예 그러면 이눈대부어도이 가지는 껍닥이 한 껍닥밖에 아니기 때문에 어째요? 안에 있는 눈들이 금방 또 꽃눈이 생겨요. 근데 이렇게 오래된 가지 있죠? 오래 오래 오래 묵은 가지, 묵은 가지에요. 꽃눈이 아, 너무 많네 하고 아, 잘라볼 수어요 여기서 꽃눈이 생겨요? 안생겨 생겨. 절대 안생겨 이렇게 이런 자속이가 눈에 있기 때문에 다시는 안생겨 그러니까 꽃눈 전정할 때에도 꽃눈이 많이 있으면 꽃눈 차에 있는 꽃눈을 이렇게 섞어줘야지 전체를 잘라버리면 다시는 안 생겨요. 꽃눈 전정할 때에도 이렇게 꽃눈은 길어지면 안 돼. 여 끝에 있는 눈이 아무리 좋아도 길어지면 여기서 또 꽃눈이 두개 생기기 때문에 무조건 꽃눈이 좀안 좋더라도 뭐 꽃눈마다 배다 닿을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기가 제가 하나 열면 두 개는 이파리만 쓰잖아요. 그러니까 꽃눈이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무조건 가까이 있는 거예여 직지에 가까이 있는 꽃눈을 놔두고 전진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하게 젖지를 끝에는 쭉 가지가 나올 수 있게끔. 그러면 이걸 연장질했어요. 주지 연장질했으면 여기 여기서부터 1m 안에는 가지를 두지 마라 그랬어요. 주지 연장선 이걸 주지 연장선으로 정했어 내가. 그러면 이 가지 안에 1m 안에는 가지를 두지 말아야요왜 두지 말아야 랬겠어요 경합이 되니까. 가지가 가 주지가 가늘어지니까. 그러니까 이걸 주지연장선 했으면 이것을 두지 않았어야 되고 여기 주지를 연장선 했으면 이것을 두지 않았어야 돼 가지가 처져 있긴 처져 있어 가지고 이 가지에 영향을 덜었긴 하지만은 경쟁지를 안 줘야 이 가지가 힘을 다 줘야 했습니다. 아시겠죠? 잘라 버려야 된다. 여러분들 사다리 위에서 전정하실 때요. 가이를 네. 이렇게 잡아야 돼. 이렇게,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잘라야 끌탱이안 생겨요 멀리 있는 가지도 이렇게 잡고 잘라야 힘안 들이고 땡기면서 잘라 근 근데 가위를 이렇게 잡잖아요 이렇게 잡으면 이걸 잡고 이어야 되거든 밀다 리 떨어져요 이렇게 잡 이렇게 잡아야 땡기면서 자르니까 아주 쉽게 자를 수 있어요 이게 옳케예요. 거꾸로만 있고. 아. 자, 보시면 이렇게 자꾸 자르면 금방 잘라주죠. 만약에 전장으로온 사람이 여기 이거 자르고, 이거 자르고, 이거 자르고 이렇게 전장 온 사람이 있으면 정신묶고 가라겠네. 안 돼. 그죠? 이렇게 자르 그러지? 네. 이렇게 자르죠. 가만히 보니까 밖에서부터 전장하죠? 그 이유가 뭐냐면 안에서부터 주지가 됐든 다는 안에서 자르면 분명히 이거 잘라버거든 자르고 오면 바, 밖에 같은 얘가 기가끈인끈 데가 이 파가지고 죽어갖고 죽어 있어 다시 못 붙여요 그러니까 밖에서부터 그래. 밖에서부터 하면 어, 이렇게 네 보니까 이렇게 자를 수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밖에서부터 하면 근데 안에서부터 하면 이미 잘라버렸어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여기를 자릅니다 항상 항상 두자 이상의 가디가 나올 수 있게끔. 근데 여기를 자르면 내년에 분명히 이, 이, 여호구 이 눈이잖아요, 이 눈. 입눈. 입 눈을 두고 자르면 예비지라는 데 만약 이 가디가 여기 안에 있었으면 그냥 장가지를 자르지 말고 이런 식으로 전쟁해놓으면 입 눈에서 가디가 나오면 전부 꽃내이 붙은 것이 나와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어, 분명히 이렇게 잘랐으니까 여기서는 내는도에 두자 이상이 가져갔다 여기는 지에이체 안해도 분명히 일단 배가 나와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세력을 유지해 안 나왔잖아 안 나와 안 나왔으면 어디를 잘라야 돼여 이렇게 잘라요 이렇게 이렇게 자르면 전장 하나 많아요 강하게 이렇게. 어떤 사람은 눈도 따온 사람 있어 꼭피우면 끝에 무조건 열어보니까 배 열지 말 마라 이게. 열지 마라. 나중에 얘기는 수이 나오겠죠. 안 나왔잖아요. 그면 러 마음이 약하니까 얘기를 잘라. 더 안에 달라더 안에 달라가지고. 엄마는 통채로 날리지 말아야겠죠. 통채로 다 날려보면 아예 없으니까 이렇게 하나라도 두고. 여기 꽃이네개 있으면 꽃이 4, 8, 30이 30개 갖고 싶어요. 꽃눈이 여기, 덩어리가 여기 있고, 여기 있고, 두문두문 있는 사람은 다 둬야 되겠지만, 과정이 있어야 되니까 여기는 꽃눈이 굉장히 많아두개면 돼요. 그러면, 오 이것이 꽃눈이 톡고 이것이 그렇게 따이다가는 언제 꽃눈 전전할 거야? 무조건 가운데를 파냅니다. 가운데 꽃눈만 벌려주면 돼요. 그래야 약도 들어가고, 햇피도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것도, 꽃눈 전전할 거예요. 거이 꽃눈이 아무리 좋아도, 예? 아무리 좋아도 멀어지면 안돼이 꽃눈이 아무리 안 좋더라도 가까이 붙여줘요 내년을 보는 거야 내년 내년에 여기 또 꽃눈이 또, 또 생길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체를 없애는 지 가운데 꽃눈을 딱 파는 것같요